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근로내 확인신고와 공수 및 일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노임대장을 살펴보면 공수와 일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말하는 공수란 일정한 작업에요하는 인원수를 노동시간 또는 노동일로 나타내는 개념이고 일수란 근로한 날의 개수를 의미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공수와 일수가 근로내용 확인 신고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면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공수가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루 8시간 근로를 1공수로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루 4시간 근로했다면 0.5공수 그리고 하루 8시간 근로했다면 1공수 하루 12시간 근로했다면 1.5공수 그리고 하루 16시간 근로했다면 2공수가 되나 일수로 봤을 땐 모두 1일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내역 확인신고할 때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그날 일을 했기 때문에 1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2일로 신고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오늘 4시간 일을 하고 내일 4시간 일을 했다면 총 공수는 1공수이나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2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4시간 일을 하고 내일 8시간 근로했다면 총 공수는 1.5공수이나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이일로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와 공수 및 일수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